숙대 있었어?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했죠? 어? 안 돼! 안 돼! <웃음> 진짜 있었다고? 왜난못 들었지? 아니야 나안 잤거든? 진짜야 잠깐 눈 감고 있어. 어디였는지 좀 알려줘 어, 왜? 알려주라 응? 어, 숙제 알려주면 내가 내일 끝나고 떡볶이 사줄게 응? 아 그럼 아이스크림까지 쏜다 랑 아이스크림 사줄게 약속.